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모두가 예라고 할때 아니라고 할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.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이든이라고 할 적에 날리면 이라고 할수 과연 백짱인가 만용인가 왜곡된 신념인가 어, 신종 소신인가 또 저도 아니면 그냥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모두가 이해라고할 적에 아니요 라고 하네 어쩌네 하는 그런 광고가 그런 광고 하나 있지 않았어요? 아니야! 모두가 아니요 할때해 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! 어?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 계속? 있어. 너나 걱정하세요? 우와! 모두가 해할때 아니요 해서 이 모양이